안녕하세요 2 1일성외과 이완원 장입니다 오늘은 이중턱 근육묶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중턱 하면 은 펠리칸턱, 이중턱, 투턱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지방으로만 채워진 이중턱이냐 아니면 지방은 거의 없고 살처짐으로 생긴 이중턱이냐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저는 보통 운동을 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유산소 운동 많이 하세요? No. 평소 운동 잘 안하고 특히 유산소 운동 거의 안한다 그러면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흡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지방 흡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지방이 거의 없고 살 처짐으로 생긴 이중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예로 아이돌 연습생이 왔습니다 이중턱을 개선하고 싶대요 그런데 하루에 6시간씩 매일 춤을 춘대요 이런 분들이 과연 흡입만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흡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이 아니라 살 처짐이라면 반드시 이중턱 근육묶기를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여기 이중턱이 발달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이중턱 근육묶기 및 흡입을 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가 본원의 이중턱 근육묶기는 이중턱 흡입 플러스 근육묶기 시스템입니다 턱 밑으로 2 내지 30 가량의 절개창을 만들어 접근합니다 목 아래로 갈라지는 활경근을 직접 보면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이 활경근은 스마스 시스템의 일부분인데, 이 스마스 시스템 위쪽에 있는 지방은 이중턱 지방 흡입으로 충분히 흡입을 하고, 이 스마스 시스템 아래쪽에 있는 지방은 절개창으로 직접 보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이 안쪽에 숨어있는 지방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으며, 또한 근육 묶기를 통해 턱밑살 처짐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숨어있는 지방은 사실 흡입만으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중턱 근육묶기가 그렇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턱 밑에는 수많은 혈관과 신경 그리고 침샘 등의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들이 있는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박리를 잘해서 박리층을 잘 찾는다면 다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각 소실이나 이상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흡입용 캐뉴라로는 절대 신경이 잘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끝이 무툭하기 때문에 다만 신경이 자극되어 감각 이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울퉁불퉁하고 폐임 증세가 나타나는데 어떡하나요? 볼의 경우는 너무 열심히 흡입하게 되면 볼폐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 피부 두께와 살성에 맞게 경험적으로 흡입을 해야 합니다 이래서 경험 많은 성외과 전문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중턱의 경우는 피부가 너무 얇은 분이 아니라면 살 가죽만 남기고 최대한 열심히 흡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흡입을 할때이 흡입관이 지나가는 자리에 일시적인 흉살같이 딱딱한 성 같은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바이오본드 조직이라고 합니다 한달차에 턱밑이 딱딱해지면서 나타나는데 적절한 마사지 및 온짐질을 하시면 2,3개월 차에 자연스럽게 없어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